분실이 쉽게 되는 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대략 3만 개에 가까운 부품들이 조립되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부품들의 하나하나는 전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도어와 엔진 룸을 덮어놓은 후드가 있고 또 뒤쪽으로는 테일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어, 후드, 테일 게이트를 열어보면 각기 다른 모양의 고무가 군데군데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무는 왜 붙여놓은 걸까요?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막연하 열고 닫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달려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 작은 고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심지어 사고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고무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이 작은 고무들의 정식 명칭은 오버슬램 범퍼라고 하는데 하나씩 설명하면서 알려줄게 첫 번째, 도어 오버슬램 범퍼 차를 닫고 세차를 하다 보면 잘 떨어지고 쉽게 분실이 되는데 문 안쪽에 붙어 있는 이 작은 고무가 도어 오버슬램 범퍼라고 하고 예상한 대로 문을 닫을 때 차체와 도어가 맞다 생길 수 있는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닫힘성의 저하를 방지하게 해주는 거지 그 외에도 문을 자주 열고 닫음으로 인한 변형으로 생길 수 있는 단차도 예방을 해주는 거지 분실이 쉽게 되는 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예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보는 것처럼 쉽게 끼울 수가 있어 다음 두 번째, 후드 오버슬램 범퍼. 후드, 그러니까 보닛을 이렇게 열어보면 볼수 있는 꽤 여러 개의 후드 오버슬램 범퍼가 있는데 모양도 제각각이지. 역시 대부분은 후드를 닫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을 텐데 후드 오버슬램 범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역할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선 후드를 닫을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후드가 닫혀있을 때는 후드의 하중을 지탱해줘야 하고 후드와 헤드램프, 또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차가 달릴 생기는 바람에 의한 떨림과 소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후드 오버슬램 범퍼에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만약 주행 중 차와 보행자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보행자는 2차적으로 범퍼와 충돌을 한후 후드와 2차 충돌이 되고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1차 후드의 탄성으로 흡수를 하고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탄성력으로 같이 흡수를 하면서 보행자의 부상을 감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세 번째, 테일 게이트 오버슬램 범퍼 테일 게이트도 열어보면 각기 다르게 생긴 오버슬램 범퍼가 붙어있는데 열고 닫을 때 차체와 테일 게이트의 접촉이 2단계로 대기하고 충격시 생기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면서 차체의 변형을 막고 차량이 주행 중에는 테일 게이트에 전해지는 진동을 적절하게 흡수를 해서 떨림을 방지하게 해주는 거죠. 또 외관이 틀어져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참고로 후드 쪽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 오버슬램 범퍼는 후드의 하중을 오랫동안 지탱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조금씩 변형이 올수 있고 또 차체와 후드에 단차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사형으로 생겨서 교체하기가 쉽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가끔씩 고무의 상태를 살펴보면 좋을 것같은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렇게 작은 고무 부품 하나가 충격도 흡수하고 지탱도 해주고 소음도 방지해주고 특히나 보행자의 부상이나 생명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살펴보시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교체하는 방법 방법도 쉬우니까 준비해놓으셨다가 곳곳에 숨어있는 오버슬램 범퍼를 살펴보시고 손상된 것이 있으면 교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원래 한다. 수고했어, 동투비요.